미우새에서 회장, 약간. 아, 약간. 비슷한 네, 저 위치. 회장님. 어. 그러니까 아버님도 회장님이신데, 네, 우리 재훈 형도 네. 여기 미우새에서 아, 회장님이시나. 네, 예, 리더십이 있으셔가지고, 네. 리더십이 형님 예. 미우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미우새 있으셔가지고, 형님이시고 제가 그 밑에 반장입니다. 내가 네. 아, 네. 아. 아. 미우새가 아, 아. 약간 좀 흔들릴 때, 형이 회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아. 탁 탄탄해져가지고 탄탄해져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탄탄하게 예, 아주 탄탄 아 그래, 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아, 탄탄 아 대로를 가고 아 있습니다.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 잘한다! 아이고, 정말. 아유, 저는 그죠? 진짜, 사람 관리를 잘하시는 아, 거예요. 네. 아유, 아, 아, 예, 예. 네. 반장님이시고. 네. 반장, 2대 반장. 지금 예. 예. 계속 연임하고 예. 있습니다. 이상님,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니다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축하합다 네. 하 사실 아버님 처음 뵙고 네. 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아 정말.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아아 네. 형님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아 많이 들었어요. 아왜아 눈물이 날 뻔했는지 네, 또 네. 설명. 형님이 항상 술 술자리에서 네. 건배사가 자 레미콘 잘 돌아간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레미콘 잘돌아다 예? 잘돌아 <잘> 예? 예? 아버님은 거기서 기귀여아 그거 완전 아가아요그아 개그맨 이번에 미우새의 신참입니다 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웃음> 예+ 예. 뭐예 사실 저는 들어온 지안 됐는데 예. 얼마 안 됐는데. 예. 또, 재훈이 형님이 또 이렇게. 아 챙겨주셔가지고, 그래. 제가 <웃음>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LP까지 왔습니다.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LP까지 왔습니다. 너없으면 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웃음> 아재님좀 아, 아, 약간 호바 연기가 좀 있는데. 예. 예. 예. 아니, 아니고. 좀... 귀엽게 봐주시면 돼요. 예, 예. 아. 저기, 저 끝에는 김종민, 예. 예. 코요테 아, 예. 예. 리더입니다. 말하지마 <웃음> 재훈이 어? 형이 다 아, 재훈이 형이 막 좋은, 막, 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뭐, 그, 막, 소스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소스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소스는 <웃음> 어떤 소스 얘기하는 거예요?